반갑습니다. 성공 트레이너 김세웅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굉장히 빵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나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것이 나에게 무서운 일들이 펼쳐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쇼핑한 일들이 발생하게 만드는 거죠. 아울러 나의 성공, 그리고 내가 뭐 부자가 되는 것,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뭐 수월하게 사는 것, 이런 것까지도 다 막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이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특히 가족 간의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미안했던 일더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또는 내가 못해줘서 더 뭔가를 더잘 해줘야 되는데 어, 아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형제에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또는 내가 아, 지금까지 이렇게 한, 하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하다 이런 감정들 이런 생각들을 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그것을 바로 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바로 죄의식 또는 죄책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뭔가 누군가에게 더잘 해줘야 됐거나 아니면 뭔가 누군가에게 해줬던 일이 잘못되었거나 그것에 대해서 자책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근데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가 항상 감정을 푼다고 생각을 하면 뭐 슬픈 이야기 막 풀고 뭐 화난 이야기 풀죠 좋아요. 이런 감정들도 사실 뭐, 뭐 표현해가지고 푼다고 치는데 어, 표현해가지고 다 풀리는 건 아니지만 일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죄의식과 죄책감은 어떻게 푸나요? 많은 분들이 감정을 풀 때는 슬픔이나 화, 짜증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이 죄의식이나 죄책감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쌓여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이 죄의식은 날이 갈수록 쌓여가기 때문에 마치 뭐 1급 발암물질 이런 것처럼 한번 몸에 들어오면 나가질 않아요 좀처럼 우리가 그걸 배출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의 어디에 쌓이게 되죠 잠재의식에까지 쌓이게 됩니다 얘네들은 굉장히 강력해요 저는 이 죄의식이 수십 년 전생에 걸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미 전생에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갖고 오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죄의식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죄의식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죄의식은 우리한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망가뜨리고 있어요 정말 중요해요 만일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부모님한테 너무 못했어요. 아,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너무 못했는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아 그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나에게 굉장한 뭐 기회가 왔어요. 뭐 하다 못해 맛있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맛있는 거를 내가 먹으면서 편안하게 이러한 즐거움을 누려야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맛있는 걸 먹지 못하고, 맛있는 게 뭐야? 밥이라도 먹으면 되겠어? 밥도 먹으면 안 돼? 쫄쫄 굶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죄의식이 있을 때, 내가 굉장히 어떤 편한 삶을 누리구나, 성공한, 성공한 삶을 누리는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이 죄의식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스스로를 벌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벌 받아야죠. 내가 부모님한테 잘 못했는데, 내가 친구한테 잘 못했는데 내가 자녀한테 잘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을 받아야죠. 우리가 마음대로 성공하고 부유함을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면 안되죠. 성공 제가 써놨지만 성공하면 은 안됩니다. 그럼 부자가 되면 되나요? 부자가 되면 안되죠. 그 누구도 아, 저는요 이렇게 잘못했지만 마음이 너무 편해서 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죠? 나는 성공하면 안 돼요. 나는 성공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전제가 생각이 현실이 된다. 이 생각이 현실이 된다. 그렇다면 나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생각은 현실이 되겠죠. 근데 나의 잠재의식 속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이 죄의식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성공하면 안 되고, 부자가 되면 안 돼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멋진 집에 살면 안 돼요.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안 되고, 승진을 해서도 안 되고요. 결혼을 잘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서도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방해물들이 어떤 거냐면 내가 벌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내가 잘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잠재의식에서는 이러한 죄의식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나를 벌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하다 못해 어떤 경우들도 많냐면 은 내가 어디 몸이 아프거나 어디 다치거나 누군가가 나를 떼거나 때리거나 나를 해코지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죄의식 때문에 비롯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벌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잠재의식 속에 벌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어떻게 하죠? 누군가가 와서 나를 해코지하도록 만들게 되죠. 생각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진짜 우리의 어떤 재정적인 영역 그리고 인간관계의 영역 그리고 지역사회 영역, 건강의 영역에 있어서까지 모든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슬픔이나 화 이런 감정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죄의식 죄책감을 다 흘려보내고 지우거나 이걸 내꼬라고 하거든요 흘러가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성공하기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죄의식과 죄책감을 다루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심각하게도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게 되있냐면이 죄의식과 죄책감을 다뤄야지만 되는데 왜냐면 내가 그래야지 이걸 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 죄의식과 죄책감을 다룬다는 것 자체 즉 이걸 사라지게 하거나 이걸 흘려버리거나 이걸 놓아버린다는 것자체만으로도또 다른 죄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즉 어떤 거냐면 나는 이 죄의식을 갖고 계속 인생을 벌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죄의식을 놓아버리게 되면 앞으로 벌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항감까지 갖고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 죄의식을 놓아버리는 과정들 이 죄의식을 치유하고 사라지게 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가 진행을 할때이 솔루션 자체를 받는 것아 저는 이렇게 되서는 안됩니다 또는 제가 이렇게 되는 거는 그거는 제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부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들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 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뭐 부모님 경우도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은 내가 이 죄의식을 통해서 계속 내 삶에서 벌 받는 걸 원하고 계실까요? 절대 아니죠.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해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건 어떤 걸까요? 나의 자녀분이 나에 대해서 진짜로 원하는 건 어떤 걸까요? 내가 이 죄의식에 평생을 시달리는 걸까요? 아니면 이거를 렛고 하는 걸까요? 놓아버리고, 릴리징 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걸까요? 그래서 내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그리고 다시 이 풍요로운 삶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걸까요? 내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어야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아, 그때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또는 내가 그때 어떤 것들을 더잘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했는데. 하지만 내가 성공하고, 삶의 모든 영역이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더 대해줄 수 있는 것 이런 죄책감들을 앞으로 더 생기지 않, 않도록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더 제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의 요야 내 삶이 뭐잘안 풀리는 거뭐 운이 안 좋고 뭐 어떻게 우선, 운을 타고 나고 그런 것들보다 더 강력한 것들이 있어요 생각이 현실이 만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나의 이 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절대 나의 운명을 탓하지 마세요 나의 삶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죄의식을 바로바로 바로 릴리징 하시고 레코 하셔야 됩니다. 서스 프린스 프로에서도 다루고 있고 세도나 메소드에서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성공에 굉장히 강력한 방해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이 죄의식을 다뤄야 되고 이것들을 흘려버리는 과정들을 거치시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정보나 질문 그리고 커뮤니티 토론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와 홈페이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